안녕하세요 별빛드라마입니다 진짜가 나타났다 이화 재미있게 보셨나요 초반인데도 불구하고 매끈하게 전개가 잘 흘러가는 좋은 작품인 것 같습니다 계속 기대가 되는데요 현재 드러난 악역은 공태경의 할머니 은금실입니다 은금실은 공태경을 장세진과 엮어주려고 하죠 은금실은 장세진을 아껴서 집안에 들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해 살거지용이라고 공태경을 본인의 손자로 인정하지 않고 집안에서 아예 떼놓을 생각으로 두 사람을 결혼시키려고 합니다. 공태경은 이미 눈치채고 있었죠. 공태경은 할머니의 더러운 계획에 적극적으로 반발했습니다. 그런데 장세진은 어떨까요? 정말로 공태경과 혼인을 하고 싶은 걸까요? 장세진은 다른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공태경과 결혼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장세진의 진짜 속마음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장세진의 아빠인 장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식 홈페이지 등장인물 소개에서 장호는 사학재벌 가문 출신으로 돈 버는 것에 관심이 없었고 아는 것을 나누고 인정을 베풀 줄 아는 좋은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또한 공태경의 아버지 공찬식과 친구였습니다. 그런 장호가 자신의 딸이 친구 집안에서 노예처럼 일하는 것을 견딜 수 있었을까요? 이화에서 장호는 장세진과 공태경의 결혼을 반대합니다. 사랑하는 딸이 돈 많은 집안에 가서 기가 죽은 채로 불쌍하게 살지도 모른다는 걱정이겠죠 그만큼 장호는 돈보다 명예를 중시하는 사람입니다 장세진이 공태경 집안에 비서로 취직한다고 했을 때도 심한 반대를 했겠죠 장세진은 그런 반대를 무릅쓰고 대한민국의 수많은 기업 중에서 공태경 집안의 회사인 nx그룹에 취업한 이유가 다 있었습니다 바로 복수 때문인데요 장세진은 태어날 때는 금수저였습니다. 공태경이 장세진에게 목걸이를 선물하며 그녀를 좋아할 때만 해도 장세진의 집은 부유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장호가 돈을 모으는데 무치했고 어머니 주화자는 허영과 사치심에 가득해서 집안이 점점 가난해지게 되었죠.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자였다가 집이 가난해졌다면 친구네 집에서 그것도 자신을 좋아했던 사람의 집에서 하인처럼 일할 수 있나요? 저는 자존심 때문에 못할 것 같은데요.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장세진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공태경 집안의 하인으로 들어갈 생각을 했을 텐데요. 그건 바로 복수라고 생각합니다. 장모가 돈에 대해서 미련을 적게 만들었던 사건이 있었을 것이고 그 주범은 공태경의 할머니 은금실입니다. 은금실은 속이 시커먼 사람입니다. 보통의 인물은 아니죠. 팔순잔치에서 공태경의 아버지 공천식이 말했습니다. 회사를 이렇게 크게 만든 건 은금실이었다고 했죠. 돈 많은 부인들과 다과회를 가지는 것도 타고난 보수 기질이 있기 때문인데요. 좋은 말로 하면 사업 수환이 좋은 것이고 부정적으로 바라보면 은금실은 회사를 키우는데 더러운 짓을 많이 벌였을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학재벌이었던 장세진의 집안을 숙대밭으로 만들었던 것이죠. 마음씨 여린 장호와는 달리 똑부러지는 장세진은 공태경 집안에서 온갖 무시와 수모를 당하고도 복수의 날이 오기만을 바라며 이를 악물고 인내해왔던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은금실은 공태경을 떼어버리려고 계획을 짰는데요 공태경은 자신의 씨앗이 아니니 장세진같이 비천한 집안에게 엮으면 격이 맞겠다는 더러운 생각을 했는데요 그건 은금실의 최악의 실수가 될 것입니다 장세진은 가문의 원수인 은금실에게 복수할 찬스가 왔는데요. 그녀의 복수는 제대로 실행될 수 있을까요? 장세진의 계획은 오연두의 등장으로 울거품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과연 은금실에게 한방 먹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앞으로도 재미있는 스토리를 바라신다면 별빛탐구 드라마리뷰의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